focus on focus on f o c e n o y u s e o n f o c u s e o n r e n j o y e v e r y m o m e n t 야, 이거를 마무리 못 <웃음> 하고 어, 어. 너무 아쉽다. e r e n o y e r y o 상대 없을 때 이제 말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 있고 막 시끄럽고 막정신가없으니 머리가 그냥 모니터도 안 되잖아 머리에서. 머리가 아예 뻐거 가 생각이 나는 거자 자, 여러분 가요 우리 오늘 제 진짜 긴장짜완 그 풀려 가지고 지금. 나 아, 사실 아, 오늘 우리 진짜로 세시간이상 자는 하루 없잖아요. 저희 아, 진짜 와. 아, 진짜... 아, 오늘 하루가 되게 어우. 적극을 하게 됐어. 사실 오늘 제가 잠이하고 10시간 자도 있고. 아 진짜. 아나 미국 가서 10시간 이상 안자본 날이 없어 지금. 제가 맨 시간 12시간, 14시간 나 지금 이렇게 잤어. 아니 그 전날 전 전날은 이제 새벽 1시 그스케줄 늦으니까 이제 그냥 새벽 1시쯤에 잤는데 그게 스케치는 상황에서 아침 6 시쯤 일어났어야 되니까. 아 우리가 스케줄이 또 오후에만 있다가 갑자기 오전에 들어오니까. 아 이거 아, 아, 아, 그렇죠. 아, 이제 피셜 검사 아, 아, 하려고 아, 아, 아침에이팅이나가지고그 그렇죠. 집에 스케줄 있을 때마다 피셜 검사해. 저희가 아, 맞아요 저희 스케줄. 아, 일단 먹으면하자배고 먹으면 일단 먹으러 가자. 배고프니까. 자 우리 저희가. 우리 천천히 좀 네. 이야기를 하면서. 어때 샴페인 하나 따줄까요? 아 힘써줘. 지금 말고 어때? 나닥에페 먹는 거 아니야. 저 배셔? 배좀 차기. 샤피 샤피 샤피. 도 중심만 넣고. 샤피. 맛있겠다. 아 근데 뭐가? 진영이 거 아, 아, 아 또왜 형? 형도 샴페이도 뭐, 딸줄 아는 사람이야. 뭐. 뭘까 들어야 돼. 먹어지 되게 잘 생기게 아, 같다고 아, 그래. 아, 네, 그래. 최대한 있게 호텔에서 주는 아, 네, 아, 네, 아, 네. 아, 네. 아 네모나 맛있어. 광배진짜페인 크리스탈. 나 진짜 이리 제대 못챙겨 먹아나뭐이때야어 너무 뚱뚱했는데. 대류네 뭐. 뚱뚱한 뜨면 안되아 뭐야? 사 어? 너무 데아이 어쨌든. 이고 진짜 어어비 야, 이거 이가어 네가 따라오고해가 <웃음> 네가 따라와는 <웃음> 어, 내가 맞아. 그래. 맞아. 오케이. 일단은 저희 어, 남피피샵 우리 망판도 찾 같이 하자. 아, 우리 아미분들 어. 아. 아. 아니 원래 자들이 이렇게 보고 아, 너무 무서워. 내가, 내가 몰랐는데 한명두번을 왜? <웃음> 두 아, 처음에두번 거야. 겁품이 많아서 그래? 품이다죽분하도록 딸. 응. 뭐 하빠? 요 뭐한 아니에요? 아니 최근에 는데도마지마요 진짜, <웃음> 진짜 힘들어. 막. 아 나는 아, 오늘, 오늘, 오늘 되게 괜찮네 이러면서 마다가 마지막에 누가 어퍼컷아가아가들어가가니어요 <웃음> <한 기분?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멋있 다음에 그다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서 이게 비싸면 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0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다음에 다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안 그래도 자기 짜하고 행복한 멤버죠? 짜고 나도 그약 들어줘 얘기해보자. 나도 잘가기는 마음을 담아서인데 어떻게 마음을 담는어 근데 이거 멤버들한테 다사사 없는데? a k o 아 이거 뭐 내가 너무 많이 나 아, 너무 아이 나게 어아 기부 중. 아나 진짜. 자다따라 일단은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. 자 대상 너무 축하드리고 네 그리고 우리 멀리서든 이제 가까이서든 야 벌써 300만 넘었어 그 우리 이거 뭐 가장 직접할 수 있는 아미 너무 쩡끔 아미 아미 오늘 우리 얘기하잖아요 <웃음> 예 우리, 우리 오늘 우리 AM의 와중에 아미 여러분들 때문에 이가 이자 그러면 오늘의 를 위하여 한번 감사 o c s on 아미 하자 좋아 자내 서창해 아미 이 나와야 되 r 라는데 연동에 이제 이제 면 Build 이나다 저장이 되는 건가? a l 성으로 봐주세요. s a 에나만 감사합니다. 에에서이 검은스가 g 는 아무것도 안 내가 뭐라고 하는지 이게 내가 뭐라고 하지 나도 안 들고 밀에있다는 헌법을 구하고 있었어 이게 한국에서도 그 거기서 얘기를 안,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이 항상 이 시청자들 보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려워. 이게 어려워.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한 일, 이초 네. 정도 뒤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네. 모르거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가 어. 왜 저러나 싶으면 이제 이거 딜레이 아, 내가 말하는데 아, 이게 내귀초 뒤에 들어와가지고 어, 그, 그 뭐지 그방송 음. 앵콜이나 막 이런 것도 다 그래가지고 음. 리고 음. 헷갈리고 이러다가지게 음속 이제 거리가 이제 음속을 넘어가면 이제 프로, 이게 딜레이가 돼. 야 근데. 내 진짜 안고오 몰라. 나몰랐 어. 근데. 가이 확실히 사람 보니 너무 신기해요. 어, 나 진짜 응. 더, 너무 너무 신 이게 뭐라 지그 두근거리고 떨리는 이런 게 오랜만이라서 사람들이 사하 에, 오되니못때 그냥 진짜 어? 아 야, 거리는거 아니야? 그 박수, 그지방 4, 5년 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. 너무 오랜만에 그러니까. 아직 아, 이 한국은 그 이제 거. 마스크 쓰고 이제 박수, 샷, 다 와더라고. 소리 지르면 아, 안 된대. 아니야, 아니서울지 말고 박수쳐. 응가, 응가, 응가. 그, 뭐지, 아무튼, 응. 이, 진짜, 말이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, 지금 3, 3개런 이런, 이런, 이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 이런, 이런, 이런, 이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하런 이런, 이런, 이런, 이 피거를얘기 만한 행복한 하루를 보어요 네. 제가 4년 전에 여이자고무서워서그는데 어, 오늘은 기서시수 있을 정도 음. 4년 사이 많이 네. 이어요 우리. 이제 거. <웃음> 옛날에는 진짜 이런 거할때 <웃음> 했는데 이제는 뭐 나이 예. 네. 네. 네. 네. 래 뭐 하여튼 시장식 끝나고 <목소리> 미국에서 다시 샴페인 마때다못 했잖아. 아못 했지. 아못 했지. 아 진짜? 어 이제. 내... 아 그런데 미국 나이로 속인이 아니었잖아. 오늘. 아픈 게어 아파 목이 없었다. 호목 너무 아파. 뭐퍼라노고 오늘 이게 우리 축하할만 기념으로 이거. 어. 제일 한번최고 와. 야 이거 왜냐 우자가 되게 생각보다 플래시 근데 아, 나만. 근데 비자도 쓰게. 한국 비자. 우분을하고 밥국물이 마시는데. 너는 치킨 먹어도 뼈도 먹냐? 나 그걸 고고 딱딱그 치킨 치킨 뼈먹는저 뜨니까요. 치킨 뼈하고 목뼈가 아, 그, 맛있어. 목뼈 맛있지. 어. 어, 목뼈 네. 맛있지. 그거 도 뼈를 먹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근데 영양 영양 살에 붙은 살이 어 얇은 살. 근데 목뼈 먹어봐도 진짜 먹을 거 없더라. 옛날에 어, 그방그소이너초좋도아프 응. 이렇게 했잖아, 응. 아,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 아, 그래? 박수 아, 그 아, 그 아,